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단독 주택 생활의 좋은 점중 옥상 정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하는 즐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단독주택에 살면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에 정원을 만들면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곳에는 텃밭 꽃밭 연못 새장 정자 등 아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데크 에서는 운동이나 아이들의 놀이터 빨리널기등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다양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텃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텃밭에는 고추, 고구마, 감자, 상추, 부추, 쪽파 등 다양한 채소를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옥상 정원에 심은 상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는 길기도 쉽습니다 우선 씨를 심을 밭에 약간의 거름 그러니까 이 거름은 가까운 화원에서 5천원이면 아주 그한 포대를 주는데 이런 거름을 섞, 약간 섞고 밭을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도 화원에서 한2천원 정도면 한 봉지를 살 수가 있죠. 아마 이 정도면 1년 내내 심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만 마르지 않게 자주 주면 저절로 잘 자라니까 누구든지 텃밭이나 특히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 같은 베란다에 간단한 화분에 심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마 이 상치는 가장 기르기도 쉽고 조금만 심어도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잘 자라는 채소이죠. 특히 베란다나 옥상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그야말로 유기농 채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죠. 또 상추는 한 겨울을 제외한 4 4사철 어느 때나 기를 수가 있는데 이상추는 지난 봄 그러니까 4월 중순에 심은 것으로 화원에서 2천원짜리 한 봉지에 다양한 종류의 상추씨가 들어있는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풍성하게잘 자랐네요 이와 같이 잘 자란 상추 등 야채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먹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둘러보고 또 매일 물을 주는 즐거움은 그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야 그야말로 몇 천원이면 살수 있는 것이고 뭐 여기저기 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기른 상추나 야채는 더 귀하고 우리 집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디에 피어난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와 같이 옥상 정원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죠. 식사 후에 잠깐 올라가 볼 수도 있고 또 금방 내려오면 거실과 주방이 있어서 언제나 부담없이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죠. 그런데 이런 옥상 정원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계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봄이 오면 화원에 가서 1, 2만원이면 금방 봄을 사올 수도 있고 몇 개의 화분만으로도 화사한 봄을 만들 수가 있어서 계절마다 계절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대단한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잠깐 기는 상추가 수확을 해본 이렇게 풍성한데 상추는 계속 또 따먹고 나면 계속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금방 또 이렇게 금방 딴 것을 먹으니까 싱싱하기도 하고 식탁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